안녕하세요. 킥콩파나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커튼을 달기 전에 실적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줄자를 가지고 바닥에벽 끝에서부터 끝까지 재주실건데요. 이렇게 줄자를 늘려가지고 가로를 재주신다면 가로가 아무리 길어도 충분히 쉽게 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실 때 끝에 가로 사이즈가 나오게 되면 잊어버리지 않게 다른 곳에 적어주신 다음에 세로를 재주실 건데요. 영상과 같이 한쪽에 줄자를 잡고 무릎을 이용해서 세로를 재주시면 높이가 길어도 실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모든 집이 세로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중앙에서 먼저 재주신 다음에 끝으로 가서 창틀 쪽에다가 또는벽 그 쪽에다가 다시 한번 더 세로 사이즈를 질텐데요. 이때도 무릎을 이용해서 재주시면 높이 측정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게 실착하실수 있어요. 네, 끝쪽에서 양쪽 높이가 같으면 다행이지만 양쪽 높이가 다를 경우 가장 긴 사이즈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시작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방법을 찾아 들고 오겠습니다.